쁘티 성형학 회장 고익수입니다 아파스 콩그레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독살의 교정입니다 여기 불독살은 볼살이 굉장히 많아서 늘어져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의 경우 나이 든 사람의 경우에는 이선 메리온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선에서 바깥쪽 살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붙어 있고 그래서 턱선 밑으로 불독처럼 툭 떨어지는 이 살에 대한 해결책이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있는 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기 전체를 절개해 가지고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뭐 속에 있는 조직들을 당기는 그런 많은 수술들이 개발됐지만 결국은 여기는 다시 너무 멀어서 다시 떨어지는 일들이 많았죠 실리프팅이 많이 발전하면서 직접적으로 여기를 걸어서 상방에다 거는 방법들이 개발됐습니다 실리프팅만 가지고는 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살이 워낙 무거운 사람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노화가 되면 밑쪽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지방 흡입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더불어 이런데 살짝 살짝 있는 것을 필러로 교정하는 방법까지 말 그대로 하안면 전체의 노화에 대한 불독살의 포인트를 둔 실리프팅 필러, 지방 흡입까지 막나하는 시마 코스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저희 고익성형외과에서 수 3시간여에 걸쳐서 강의와 라이브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식 전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